안녕. 오늘은 제가 요즘 정말 자주 하고 있는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가닥 속눈썹 연출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속눈썹 이렇게 딱 올라가게 이렇게 햇님 속눈썹 같은 그런 강조된 속눈썹을 좋아하는데 떡지고 덕지덕지 발린 그런 속눈썹보다 한올한올좀더 자연스럽게 내 원래 속눈썹이 또렷한 것처럼 표현되는 그런 속눈썹을 좋아하거든요. 속눈썹을 붙이지 않고도 마스카라로만 예쁘게 속눈썹 연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속눈썹이 제가 원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자라는 게 아니어서 들쭉날쭉 약간 X자로도 자라고 이러기 때문에 마스카라를 막 발랐을 때는 조금 덕지덕지 발리고 깔끔한 느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스카라를 바르고 꼭 후작업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면 지속력도 그냥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속눈썹도 더 깔끔하게 더 예뻐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이 방법이 뭐 어려운 스킬이 필요한 그런 방법도 아니어서 누구나 한두 번, 두세 번 연습만 하다 보면 5분도 안 걸려서 딱 완성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5분도 안 걸리는 이 방법으로 어떻게 예쁘게 가닥 속눈썹을 연출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필요한 필요 준비물은 이렇게 뷰러, 뷰러랑 요 마스카라 두 가지, 트위저, 트위저랑 불고데를 할수 있는 라이터랑 이런 꼬지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꼭 없어도 돼요.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은 이렇게 뷰러랑 트위저, 마스카라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요새 아이돌 속눈썹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닥가닥 결을 살린 그런 속눈썹이 유행 중인데 좀 평소에는 속눈썹을 그렇게 붙였을 때 조금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특별한 날에만 붙이게 되고 뭐 메이크업 초보자분들은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정말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가지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닥 속눈썹을 연출하려면 마스카라 액이 무겁지 않고 떡지지 않는 가볍게 발리는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피 마스카라가 왜 좋냐면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스카라 솔이 좀 통통한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눈두덩이나 이런 데도 많이 묻기도 하고 액이 많이 묻어나서 뭉치면서 떡지기 때문에 가닥 속눈썹 연출을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 마스카라가 일단은 솔이 되게 얇아가지고 되게 가볍게 발리고 여러 번 발라도 떡지지 않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볼륨 마스카라들은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되게 통통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얇은 소리여가지고 굉장히 바르기 편하기 때문에 메이크업 초보자분들도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스카라를 바를 건데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꼼꼼하게 컬링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키스미의 투핸들 아이래쉬 컬러를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라이터로 살짝 달궈서 약간의 열감이 있는 상태로 집어주면 컬링이 잘 되더라고요. 요거는 뜨겁지 않게 체크를 잘 해주시고 꼼꼼하게 뷰러를 잘 해줘야 돼요. 뷰러를 집어서 속눈썹 모양을 만들 때부터 컬링을 잘 해놔야지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해줍니다. 그리고 세게 집으면 속눈썹 뽑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살살 집어주시는게 포인트예요. 반대쪽도 이렇게 속눈썹을 컬링을 해줬어요. 그리고 눈 앞머리나 눈 뒤쪽 같은 경우는 컬링이 잘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끝부분은 찝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뷰러를 사용해서 뒤부분도 꼼꼼하게 이렇게 뷰러를 해줬어요. 마스카라 빗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속눈썹을 한번 이렇게 빗어주는 거예요. 속눈썹이 이렇게 들쭉날쭉 나서 겹치는 그런 부분도 풀면서 일자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 마스카라를 두 개를 같이 사용해줬을 때가 제일 마음에 들게 나와서 평소에도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해주거든요. 볼륨 앤컬로 뿌리 부분에 먼저 발라서 이 볼륨을 고정을 딱 시켜주고 나서 롱 앤컬로 끝부분을 연장해주는 식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볼륨 앤컬 이걸로 먼저 발라줄게요. 솔이 굉장히 얇아서 바르기 엄청 편하거든요? 속눈썹 뿌리 부분 위주로 액을 먼저 묻혀준다? 이런 생각으로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뿌리를 이 마스카라 대로 살짝 살짝 누르면서 뿌리에 이런 고정력을 생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반이 다르게 생겼는데 앞쪽은 탄탄한 브러쉬고 뒤쪽은 부드러운 그런 브러쉬여가지고 볼륨을 딱 살려주는 힘이 있는 브러쉬면서도 가볍게 한올한올 부드럽게 바를 수 있는 그런 모양의 브러쉬예요. 이렇게 생긴 브러쉬는 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살 뿌리 부분만 발라줬는데도 속눈썹에 힘이 딱 생긴 거 보이죠? 이렇게 먼저 뿌리에다가 마스카라액을 발라놓고 트위저로 힘을 빼고 살짝씩 이렇게 뭉쳐주는 느낌으로 뿌리 부분끼리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게 완전히 굳기 전에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거는 1차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살짝 뿌리 부분을 잡아주고 이제 1호 롱앤컬로 끝부분을 연장을 시켜줄 거예요. 위쪽이 롱앤컬이고 밑에가 볼륨앤컬인데 롱앤컬이 조금 더 솔대가 짧고 약간 바나나 같은 모양? 그리고 얇은 화이버가 들어있어서 내 속눈썹을 연장시켜주는 느낌으로 바르기 좋아요. 롱앤컬을 사용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얇고 미세한 화이버가 들어있기 때문에 속눈썹이 조금 더 길어 보이게 연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끝부분 위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솔대를 세워서 이렇게 연장을 시켜줘요. 많이 묻어난 그런 부분은 트위저를 사용해서 걷어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르고 다시 한번 가닥 느낌이 날수 있도록 이렇게 찝어줍니다. 이렇게 속눈썹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컬링이 됐죠? 이 상태에서 롱앤컬 마스카라 액을 이렇게 트위저에 살짝 묻혀줘요.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나 하나로 됐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이런 부분에 살짝살짝 발라줍니다. 이렇게 끝부분까지 조금 더 연장을 해주는 느낌으로. 근데 진짜 가볍게 발리는 게딱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리고 옆이랑 비교를 하면은 진짜 속눈썹 짱 길어졌어. 완전 자연스럽게 딱길어졌죠 트위저 사용할 때는 이렇게 끝에 묻은 마스카라 액이 굳으면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내면서 다시 묻혀서 사용해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더 속눈썹도 이 롱앤컬로 발라줄게요.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쓸어서. 아래로 이렇게 계속 내려줘요. 이렇게 속눈썹이 완성이 됐는데 이 상태로만 나가도 정말 지속력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진짜 완벽한 지속력을 원한다 하면 은 불고대도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꼬챙이에다가 열감을 주고 컬링을 더 원하는 부분에 뿌리 부분 위주로 이렇게 완전 고데기를 해줘요. 그리고 언더는 이렇게 아래로 눌러줍니다. 이제 반대쪽도 빠르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마스카라가 진짜 좋아요. 지속력이 엄청 오래가. 이렇 가닥 속눈썹 말고 그냥 이렇게만 바르고 나가도 유지가 엄청 잘 되거든요? 이렇게만 발라도 되게 풍성하게 숨은 속눈썹까지 이렇게 잘 살려줘요. 이렇게 찝어줄게요. 다른 마스카라들 사용하면 은 이렇게 뜯으면 뜯길 정도로 딱딱하게 굳는 그런 마스카라들도 많잖아요. 근데 얘는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 없고 완성한 쪽도 만져보면은 부들부들 그냥 내 속눈썹처럼 되게 부드럽게 가벼운 그런 느낌이어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마스카라하고 시간 지나면은 가루가 막 떨어져서 얼굴에 이렇게 막다 떨어진 그런 경험이 많았었는데 얘네는 사용하면서 한 번도 가루가 그렇게 떨어지거나 가루 날림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가볍게 발리는데 지속력도 좋고 가루 떨어짐도 없고 딱딱하게 굳는 것도 없으니까 진짜... 너무 잘 만든 마스카라 같아요. 조금 귀찮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은 정말 금방 샥샥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마스카라를 바르고 나가면 지속력이 완전 좋고 제가 얼마 전에도 친구들이랑 새벽 4시까지 떠들다가 잔 적이 있는데 화장을 4시 넘어서 지웠거든요? 아침에 화장하고 새벽 4시에 지웠는데도 컬링이 유지가 된 채로 남아있었어요. 지속력 좋으면 좀 화장 잘안 지워지는 제품들 많잖아요? 전용 리무버 따로 막 사야 되고 얘는 그냥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클렌징 오일로도 잘 지워지고 클렌징 밤으로도 잘 지워지고 그래서 클렌징도 딱히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또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양쪽 다 완성했는데 정말 속눈썹 존재감 뿜뿜하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올한올 살아난 듯한 그런 속눈썹이 딱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9시 56분 거의 10시가 다된 시간인데 8시간이 지난 상태거든요? 이렇게 속눈썹이 처음에 발라서 고정해놓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피 마스카라로 자연스럽게 한올한올 살아난듯한 그런 가닥 속눈썹 연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 트위저로 굳이 안찝어주고 마스카라만 그냥 쓱쓱 발라도 되게 속눈썹이 예쁘게 발리는 그런 마스카라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올리브영에서 이피 마스카라가 원 플러스 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제품 지금 관심 가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득템해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한올한올 결살린 속눈썹 연출하는 방법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만의 속눈썹 꿀팁이 있다 하시면 은 댓글로 저한테도 공유해주시고 오늘 보여드린 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 막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